고로이의 고경도강 가공용 인서트 PC 2500 시리즈. PC 2500 시리즈는 고경도강 가공 시 문제점인 인선부 치핑 발생과 빠른 인선 마무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. 고인성 초밀입 모재 기술을 적용하여 내마모성이 향상되었고 코팅 후 표면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표면 조절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수명을 제공합니다 PC-2500 제종은 h r c 4 5 이상 고경도강용의 PC-2505와 HRC-35에서 50미만 고경도강 프리하든강용의 PC-2510으로 고경도강의 황삭 가공에 최적화되었습니다 PC2505는 우수한 내마모성을 가진 재정으로열 처리 과정을 거친 HRC45 이상의 고경도강 및 프레스 금형강 가공 시 우수한 공구 수명을 발휘합니다. PC2510은 반성 및열 충격이 큰 습식 가공에 최적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성을 바탕으로 초밀입 고인성 모재를 적용하였습니다. PC-2500 시리즈는 고이성 고절입, 고단속 영역에서도 뛰어난 뇌치핑성 및 뇌파손성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칩 제거율로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고속 가공이 어려운 고경도강 가공에서도 고이송 툴 조합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면 가공, 곡면 가공, 포켓 가공, 직각 가공 등 다양한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 경도 강 가공용 인서트 PC 2,500 시리즈 이제 완벽한 가공을 위한 코로이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됩니다. 코로이.